약간 제가 그 리더 역할을 돼서 제가 마음대로 뭔가 애들 뭐 시킬 수 있고 아니면 제말 따라하게 하고 뭔가 그런 역할을 어 하고 싶어서 뭐가 됐든 상관없고 네, 그냥 뭘됐든 그냥 제가 뭐어 뭔가 이끌어준 역할을 되면 재밌지 않을까 다 따라야죠 따라 따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야 집중해 집중해 야 하나라도 놓치면 안돼 와. 와. 와. 와. 되게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 되게 부담스럽다 디에 <웃음> 콘텐츠를 네 안녕하세요 삼민 님입니다 사민혜 님입니다 <웃음>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할 텐데요. 네. 네, 네, 재밌는 네, 말, 할게요. 네. 잠깐 말, 말은 안말따라지말따라지 어, 제가 여기서 비트를 좀 만들 건데. <웃음> 좀 만들 건데 <웃음> 아, 이 너가 해 줘. 아, 좋아. 루프 스테이션. 아, 루프 스테이션. 루프 스테이션. 루프 스테이션. <웃음> <웃음> 다른 노래, 다른 노래. 어, 다른 노래. 오케이. 어, 다른 노래. 아, 어, 다른. 어, 어, 어. 다른 노래. 어, 다른, 다른, 다른 노래. <웃음> 어, 다른 노래. 어, 다른 노래. 아 힘들어. 뭐 있지 이 노래? 야, 노래 뭐 없냐 이거? 야, 왜 힘드냐? 힘들다. 야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딴 거, 힘다거들다힘거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 힘민다민들다힘민다힘들 다시 해야겠다 어, 다시 하자 다시 하자 어줄줄줄줄줄 맞춰 줄 맞춰 우리 그림자야 우리 그림자야 야도민노로 하자 이제부터 잘 해봐 아민규아 <웃음> <민교>. 아. <웃음> 진짜 뭐하냐 뭐하냐 희희희희희 <웃음> <웃음> <몰> 뭐 의식이 뭐 우리 불 우리, 우리 제대로 못 따라하는 사람 앞으로 꿀밤 아네아 네. 아, 이제, 이제 좀 쉬어야겠다 아이디어 네, 없 이제 아이디어 없어 이제, 아이디어 아, 없어, 이제. 야, 야 갑자기? <웃음> 야 갑자기? 야저야돼 저거 야돼 아 힘들. 그림자들이 끊기면 어떻게? 잘, <웃음> 잘, <웃음> 잘 <웃음> 보고 잘 <웃음> 보고 다 따라야 돼, 다 따라. 아 힘들. 어야왜 이렇게 힘드냐? <웃음> <웃음> <웃음> 나 끝났다. 아 끝난 거 아니야? 야, 민규가 이제 우리 민규 쫓아. <웃음> 민경 <민규 웃음> <웃음> 바로 붙임. 야, 다리 꼬아, 다리 꼬아, 다리 꼬아. 어, 다리. 민규님 다리 꼬셨어. 다리 꼬셨어, 꼬셨어, 꼬셔꼬셔꼬셔 꼬셔. <웃음> 아, 아, 아, <웃음> 아, 아, 아. 따라하지 마. 따라하지 마. 아 따라하지 마. 아, 따라하지 마. 아, 따라하지 마. <웃음> 아, 따라하지 마. <웃음> 아, 따라 하지 마. 조미히 뭐, 뭐. <웃음>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하용히 해, 따라오잖아, 음 아, 따라 아, <ığım> 아, 따라하고 저랑 제대로. 따라따라라고아따라라고아따라라고따라따라라고따라따라라고따라따라라고따라따라라고따라라고 따라하고. 따라고고따라라 주인님 혹시 평소에 책도 보지 않으신가? 어렵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 에이 거 아니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림자 싸우지 마, 그림자 싸우지 마. 청강이야, 야 그림자 앉아, 앉아, <웃음> 앉아. 앉아 <웃음> 야 빨리 와 그림자들. 그림자 빨리 와 눈코. 오내가오었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 오우, 오오 오케이 오! 나다. 도겸아 너. 바람 어, 내는 거지. 어, 좀 시작했어, 됐어 와 시작했어, 시작했어. 이제 다른 다른 다른 세계가 열렸어 이제. <웃음> <웃음> 아 진짜. <웃음> <웃음> 이거 왜 하는 거야? 예 콘텐 이 콘텐츠 주제가 어, 뭐냐고 뭐, 해. 주제 가 없어. 두 번, 이거 두, 번, 아니야. 두 번, 두 번, 두 번. 아, 아니 그냥, 의의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없어, 없어. 이야. <웃음> <웃음> 야야 <웃음> 죄송해요 야, 미안해 미안해 아스 빨리 가 하하하 하하하하 하고하하고닭떨고어 냄새 어다야 이걸 다왜 자꾸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뭘한 거야 지금 뭘 <웃음> 쟤왜 저러는 거야? 미네 아주 잘한 아주 잘해. 오. 왜안 해. 왜아이아아이이아 <야>, 아. <아주> 나 힘들어 여러분들 집에서 따라 하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아, 아, 아, 아, 와, 누워 누워 여기 아, 여아좀 아, 아, 쉬고 아, 아, 쉬다가 아 진짜 힘 아. 아, 하지 말라 <목حد> <목حد> <목 Hundred> 아, 나 찍어, 나 찍어, 나 찍어. 나 야, 지가지 빨리, 빨 빨리... 야, 빨리... 야, 마,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쉬자 쉬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너 맛있겠는데? 음. 빨리 가야 돼 일단 가야 돼 따라해 따라해 왜 이렇게 착실하게 못 따라해 오 절탄다 맞아, 맞아. <웃음> 야, 땀나는데 조금만 우와, 진짜.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아,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쉬자, 쉬자, 쉬자. 진짜, 쉬자, 쉬자. 진짜 쉬자 진짜 쉬자, 쉬자, 쉬자. <웃음> 몇분남았지몇 분? 1분? 음, <몇> 이렇게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 사진 찍자 사진 사진 사진 찍자 사진 사진 찍자 사진, 사진. 자, 타이머니까 9장. 이제 딱 눌러서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리 지 빨리 가가지고 빨리 야가지고 빨리 가가지고 빨지고빨는 아 지금 어? 어, 어, 어, 어, 어 아주 그냥 나를 화나게 만들었어? 거야? 아주 어? 그냥 어? 나를 화나게 만들었 아주 그냥. 아주 그냥. 그냥. 아아 아주 아 아주 그냥. 아 누구야? 아, 아, 아, 오케이 쓰가 아. 아, 좀 쉬자 쓰가. 진짜 한번 그냥 끝으로 가야 돼 끝으로 진짜 진짜 쉬 너무 떴다 너무 어 진짜 쉬자 좀아나 이제 뭐 해야 되나? 음. 음. 음. 음. 이 <목소리도> 끊겠어 <못하네. 목소리도 못하네> <목소리도 못해> <목소리도 못해> 이제 부담감이 있죠. <웃음> 이제 부담감이 오죠? 한 조명이 한 조명이 한 조명이 를스 <웃음> <하드 웃음> <웃음> <목소리> 준비됐어? 준비됐어? 준비됐어? 다일로 하는 거야. 준비됐어. 거났다 <osas> 우리도 좀 세게 해주라. <웃음> 우리도 세게 <웃음> 해줘. <써야겠지. 웃음> 우리. 야, 이거 왜 힘드냐? 일어니까 우리 숙소가 개판이지. <웃음> 웃길 필요도 없고 부담가지 필요 없는데 왜나 이러고 있지? 아니 앉아도 내가 계속 일어나 있잖아. 너가 할 말은 아니잖아. 무슨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아, 생각했을 뭐, 줄 알았다. 바로 리 <웃음> 해야 돼 우리. 어, 아, <웃음> 어? 뭐야? 아, 너무 쉬운데? 이렇게 낫나는 컨텐츠일줄 몰랐어 아 진짜 이번 컨텐츠 뭔가 잘못됐지? 앉아 앉아 앉아 잠시만 뭐 잡아? 오케이 어휴 번원 번원 번원 바로 바로 바로 우리 조금만 쉬면 안 되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이거 바로, 바로, 쉬는 아. 시간이 아예 없는 거야? 어, 안 끊었어 촬영 까불이. 이게 아, 아, 이거 거의 전기내 촬영이 되면 안 쉬고 싶어져 야 이거 유상수다 지금 또 바로 따라 하실게요 아 쉬자 쉬자 아니 홀라웃 <웃음> 보드 이거 뭐맨 앞에 가면 뭐 책임감 <웃음> 생기냐? 이거 아까 승원이가 실패한 걸할 거야 일자로 어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바로 준비 일자 준비 나둘 <웃음> 가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하를 어, 내 요즘에? 하를 내 요즘에. 왜 급수를 좀 줘요? 나 일단은. 그냥 무서워서 그냥 그랬어요. <웃음> 자를 따라하네? <웃음> 오. 오. 오. 오 와2 4시간 <웃음> 아유! <웃음> 어. 자 앞에서 계속 그러면 복수한다. 꼭해야겠냐 빨리 해. 형, 야 어. 다리 벌어다아 다리 벌어져야 돼 누나. 뭐 하고 있어?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앞에서 앞에서, 한, 앞에서 한 하나 해. 아우. <웃음> 뭐 하는 거야? 요가 뭐 영상 짜라고 있네어 와우. 어 와우 와우 와우 오 와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 컨텐츠 okay. 잘못된 거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mm. 누워서 발끝 잡기를 할 거야 okay. 누워서 발끝이 뭐라고 <웃음> 발끝 잡기를 <웃음> 할 거야 <웃음> 아유아안 닿. 안 잡잖아 오턴 이거 방송 재밌게 나가요. <웃음> 아니, 일어, 일어, 일어, 일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아, 아, 언제 일어나 돼? 아.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다리 벌려서 상체 숙이기. 벌려서 숙이기. 아, 제왜 이러는 거예요? 안 해, 정말 이렇게. 근데 너 때도 쉬어야 된다 알지? 너때 쉬어야 돼. 야, 좀만 쉬자 그냥. 심도에 아, 아, 아, 재미 없는 거 아니야. 이해들이 아, 그러면 안 되지. 쉬다고 재미 없는 게 아니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말 자세래. 난 이게 땀 나는 콘텐츠지 아, 몰랐어. 누가 말이 저러고 날 자세. 그래서 오는 편하게 입고 있어. <웃음> 집에서 누가 이러고 있어. 맨날 휴대폰 유튜브만 일을 보고. 지원해줄 한 명이 필요하다. 그냥 쉬고 있는. 야 음악 방송보다 힘들어. 나 따라해. 어. 아 집중 안 해? 고만 하라고. 뭐, 고만 <웃음> 하라고. 다른 거 하라고. 아요만도 누가 해? 누가 해? 요가, 요가 야, 야, 야, 어, 한번 해봐. 야야야 본체도 고과 한번 해봐. 내 죽겠다. 아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얘가 제일 최악이야. 야 디노야 시자 시자! 동기야 시자! 디노님! 동기, 동기야 되기 전에 커피 가져오기 아 뭐야 동기야 나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아, 그린다 아, 일로 와 빨리 그림자 배가 불러 는 배가, 배가 불러 왔어 뭐 하는 거야 순간아 그래 아. 그림자는데 생각이 없어 아. 저기 앉읍시다 어, 어. 앉읍시다.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야 좋다 좋아 자 앉아 앉아 어, 아니, 우리 일자 앉으세요 자야 좋다 야 디노 이게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체의 정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우려 자꾸 말 걸어져? 우리 보인다? 우악우악우악 우악. 아. 뭐. 아라는 거야. 제가 약간 순서대로 가야지. 순서대로 해야 돼. 에이, 이거 너무 힘들데 우리 콘텐츠 했던 거 뒤잡기 말고 재리야. 제일 힘 그거가 진짜 힘들어. 내가 이게 이게 제일 힘들어. 다시 시작해. 제로. 여기 노래 따라필 할요 없어. 노래해 주마. 제로. 우리 말 우리 우리 그림자야. 음은 음원 나올 확률 제로. 제로. 제로. 제이또 뭔가 제발... 야 니네가 그러면 진짜 나... 쟤 눈치 없는 진짜 힘들게 한다 <웃음> 야, 이때 되면 이제 할거 없거든 이제 슬슬 이 예. 예. 예. 사람 몇 분이야? 야 활동 시작해서 운동 못갈줄 알아. 운동 못 가는데 여기서 버닝 다 하네. <목소리> 앞에서 야 나도 안쉬어야지 그냥 좀 쿨다운 시킵시다. 돌면서. <목소리> 하... <목소리> 하... 아. 아. 어... 아... 어... 아. 아. 어... 뒤침 뒤침. 그냥 부담 가지지 마. 부담 가지지 마. 괜찮아. 지금 어, 부담 안 가져와요. 충분히 좋아하지. 야, 그래, 그래. 좀좀 편하게 하고 있어. 편하게. 아. 정환이 형 지쳤어. 죽고다 근데 그냥 앉을까요? 그림자. 내 본분에 충실하라. 아니, 야 안성탕면 어. 너무 끓여먹고 아, 싶다. 배가, 근데 또왜 들어오는데? <웃음> 저거 다따라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금 됐구나. 셔츠 안에 배 넣은 거야. 아니 셔츠 안에 손 넣은 거야. 그냥 눕자 눕자 그냥 누워있자 쿠스형 제일 될까요? 기대된다 쿠스형 카트라이더 들고 와,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따라해 따라해 근데 진짜 딸아이, 쉬는 딸아이, 것도 딸아이. 있어줘야 돼따라하따라하데 딸아 그림자잖아 딸아이. 그림자 그림자 우리끼리 수단 떨수 있어요 저 지금 저쪽을 보고 있어요 어. 애는. 우리가 네 행동을 따라면널 봐야 돼 여대로 컴만 있을 거야 상관님 <웃음>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제 손을 왜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여기서 보니까 바뀐 줄 몰랐어 <웃음> 어. 오케이 좀 쉬어야지. 어따라와라 힘들. 바로해 바로해. 바로 어디로 바로 뒤로 바로. 가지? 뒤로 가. 아 뒤로. 나도 와야지.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라면 좋다 라면 좋다. 아, 야. 야. 야, 야다 쉰다 해놓고서 아무도 안 쉬어. 니네가 그랬어. 나도 라면 먹겠 무서워. 손 따라해 손 따라해 손 따라해. 야 우리 그림자야 우리 그림자야. 뭐 내려야 돼. 내리는 게 없다고.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림자랑 친한데 좀. 야이거왜안 내냐? 철친이네할 없다. 쉬자. 라면 끓이는 거 괜찮았는데. 네가... 어... 아, 아, 안한 거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따라. 초왜안 되는 거지 근데? <웃음> 이도겸 속매워. 나 저기 보고 있어. 형 앞에 보고 있는 거잖아. 형 기준에서 어? 야 우리는 그림자랑 본체랑 얘기할 수가 없어 혼자 어? 말하는 거야 본체가 우리 말안 들리는 거야 우리 말안 들려. 들려 우리 대서 어. 말도 아 우리는 지금 없는 거야 아아이 아, 아, 아. 아. 그 집에는 거야? 제가 혼자 있어 아,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왜안 따라하냐고 <웃음>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왜안 따라하냐 <웃음> 아 되게 빨리 먹네 아니, 넣는 건 빠른데 지금 입은 천천해이형 오른쪽으로만 씹나 봐 오른쪽이 여기 <웃음> 거의 낙타야 저형어막 <웃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웃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웃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아 그냥 저기 보는 어, 거야 지금 어, 어. 저기 보는 거야 어. 지독성거 소용 없을 것 같아 <웃음> 아 저기 보는 거 같아 아, 본체는 그림자의 말이 전혀 들리지 가않아 어, 전혀 들리지 어. 않아 저 형이 우리 쳐다보는 것 같으면 절대 우리가 보이지 어, 않아 우와, 옆에 나는, 아. 나는 전혀 무섭지 않 전혀 무섭지 않아 절대 무서워. 우리가 보일 수가 없어요 아. 어 진짜 무섭냐 이제 아야 진짜 할게 없다 할게없 뭐야 내 형이 앉아 있어도 돼 그래서 어깨 동무 내가 왜 명호가 제일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웃음> 맞았어, 맞았어. 와. 어, 왜 평소 안 하던 거? 자꾸 어, 이런 거. 응? 어. 어어어 아, 어어어어 아, 어아아 아, 어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 아, 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아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아 아, 어어어어어아 야 아, 진짜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진짜 <웃음> 아 진짜 재밌어 제... 왜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야 아, <웃음> 아. 아. 아. 핸드폰 갖다놓고 와라 이렇게 okay, 넥스타임 <웃음> 내가 보면은 정한 녀이다 정한이가 심이 심이 뭔지를 형, 보여줄 형, 것 같아 형 실거야? 어, 오 그게 신다 진다 와 진짜 진짜 진짜 와 너무 따라야 돼정한형 따라야 돼, 정한이 형 따라야 돼. 어? 봐, 봐, 봐, 봐.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웃음> 아무렇게 쓰레기가 많은 거야. 어, <웃음> 아, 왜 이렇게 쓰레기 많은가 <웃음> 이 쓰레기. 자만형 천재다. 아, 아 이게 쓰레기가, 쓰레기가, 쓰레기가 많은 거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커진 거야? <웃음> 야, 쓰레기가 아, 이렇게? 쓰레기가 정리를 하는 거야? <웃음> 거야? <웃음> <웃음> 쓰레기야, 쓰레기야, 쓰레기야. 이 쓰레기. 이 폭력적이야. 저 본체는. 안될 거야 이 이상한다. 거 이상한다. 뭐할 뭐 이상한 이상한 거? 아, 진짜 덥다. 진짜? 왜 이렇게 집이. 그 건조하지? 여기 집이 건조 야, 설마. <웃음> 물을 조금 뿌려 놔야겠다. 물 <웃음> <우리> 조금 뿌려 놔야겠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조하면다하면고이아 그럼 내자 어. 이아 진짜 가 저기 있는 게 죄야. 우리 물건을 만질 수가 없어. 조심해. 조 아, 아, 거 같아. 우리 조금만 더 뿌려놔야겠다 우리 <웃음> 조금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이런> 뿌려놔야겠다 바로 <웃음> 말해봐 <웃음> 뿌려봐 뿌려봐 나 <웃음> 아, 이제 천재야 아 진짜 정한이 형 재밌다 나 주장까지 <웃음> 아, <웃음> <웃음> 어, 양말 다 젖었어 나도 <웃음> <웃음> <웃음> 슈아형 정신로 <웃음> 그것들 <좀> 따라하고 있어 예능 예능 예능 예능 정한이 형손잘 봐, 정한이 형손잘봐 바로바로 다잘 따라야 돼 저는 쉬는 타이밍을 갖자 정한이 형 끝나면 정한이 형맨 들어가서 복야할수야 돼, 복수, 봐야, 봐야, 돼 어.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봐야 돼 옆에 좀 나눠주고 그러지 편하게 쉬어 <웃음> 조슈아 <웃음> 조슈아 형 <웃음> <조슈아. 웃음> <웃음> <웃음> 다리 칼군무네 우리 어, 어, 나 진짜 야. 물을 뿌려버릴 줄 몰랐어 본체가 근데 네, 저렇게 재밌게 살리는 것도 네. 천재가 되셔요 진짜 아, 저런 병원에 분야에선 병원에 진짜 병원에 최고야 장신 세븐틴 로키. 응? 아, 아, 아, 로키 목이 마르네 목이 마르다고? 안돼! 아, 네. <웃음> 한 번만 더는 너무 재밌겠다 진짜로 진짜 너무 재밌겠다 어. <웃음> 진짜 <웃음> 옆으로 아... 보면 방봐 멀리 뿌려놔야겠다! <웃음> 멀리 뿌려놔야다 멀리 뿌려있다! <웃음> 아, 조심하다! 아, 신다네! 아. <웃음> 우리 본자 엉망진창이지? <웃음> 입니다. <웃음> 아, 두 번이 한개다두 번. 전세 번까지 했어요. 네. 세 번?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어, <웃음> 운동, 운동 신경 하나, 둘, 셋, 넷, <웃음> 아. 니